안녕하세요. 제가 홈런 아이스 크림 홈런으로 영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파닉스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한번 하고 한번 책을 읽어볼게요. 이거는 책이 보니까 아주 수준이 낮은 책이에요. <웃음> 유아? 그 정도 수준이 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음, 그 전에 읽어보지는않았고요 아이들 책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이 이제 해보니까, 나의, 내가 이, 이 정도의 책도 읽을 수 있는지 테스트 겸 해서 읽어보려 합니다. 제목은 My Tricercle. 음, 얼마나 좋죠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I have a tricycle. A goal everywhere with my tricycle. Mommy, I am b o e d bold, b o d Let's go to the play playground. Mommy, I'm hungry. Let's go to the bakery. Mommy, I'm sick. Let's go to the, the hospital. Hospital. Hospital? hospital. 아! 뭐야 이거. Mommy, I'm sleep. Let's go home. 어 아, 자꾸 픽스픽이 켜져요. 원치 않아 너. I have a tricycle. 웬일이야 자꾸 켜져. 빅스비가 I go everywhere with my tricycle. 어찌 좀 처음이라 오늘. 아, 읽어봤는데요 보니까 제가 발음이 이이한 것도 상당히 좀 많고요 그리고 음, 이거는 제가 한번 파닉스 o 단계부터 e 단계까지 go to the day. I go t 완료했을 때 어땠, 어떤 건지 그리고 세 번째도 어땠는지 이거 책을 보면서 한번 해볼까 해요. 중간에 자꾸 백수비가 켜져서 당황스럽긴 했어요. 다음에 또봐용